주 셔서 모두 를선 택해 주세요. 코스 를선 택해 주세요.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대회 선택해 주세요.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목소리>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환경을 설정해 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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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슨을 받고 왔는요 과연 성과가 좋을지 그 관점에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러 스윙 준비하세요 <웃음> 러브 고하지 마시고 편하게 수을하세요 지금 부셔야 니다 레디. 어떻게 어야 할까요? 신이몰랐던 가장 두려운 싱글 마트였요 <웃음> <웃음> 방송은 이미 끝났지만 데이비드 골프의 D30 드라이버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협찬 받았습니다 집중해세요5 3 <웃음> 제가 세일장히 작게 풀컵대한보세요 <웃음> Ready? 조금 애매하죠? 조심조심 쳐야될거 같아 <목소리> <목소리> 다안 좋았네 나 no. 자막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막을 좀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프로치 엣지를 넣을 거야 세요. 고려해서 7번 아이언 리셨습니다즈리즈는 시리즈는 을리즈는 시리즈는 지금 편하게 숨을 마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레디? 로치 외치를 들었기 때문에 살살 치겠습니다. CC 공 코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이이시이이시이 좀 짧을 수도 있는데 6번 아이언 어떨게요 레디. 안양 씨씨 지금 두 그린인데 오른쪽 그린을 쓰고 있음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상해. 너무 오른쪽에 치우쳐 있어. Oh. Oh. Oh. <웃음> 제가 알아서 해줄 테네 <웃음> 슬림 준비하세요 투는 못하고 있죠 레디 파을 기웃혔습니다. 잘 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추워니까요. 시 레디, <목소리> 레디, 이이 왼쪽으로 피어질 수 있어요. 막이 심하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무리하지마고 <웃음> <많은 것> <웃음> <7? 웃음> 이상 보세요 레디 중앙에서 왼쪽으로 조커들이 왔습니다. I d 은가 t know. I don't know. 라 don't know. I don't know. I 키형은 쓰입니다. B형은 쓰이고, 제가 지금 네, 굉장히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번에도 좀죠 아, 네. 시간 좋은 레슨 받고 오케이, 나서 처음은 특이해요. 왼보 그림에 올릴 수 있겠는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편하게 가 니가 세요 니가 니 레디 방금 보기 포신 줄 알고 혼자서 실망을 많이 했는데 <웃음> 드라이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잘 쳐야 되는데 스님 하십시오. 나리 하남의 일 중에서 오른쪽으로 불고 있어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드라이버가 할수있 목표지점에 벙커가 있습니다. 발성이 심각해졌습니다. 네, 네. 어, 왜, 왜 거리나가시 니가 나가서 니가 나 나가서 가나 중앙에서 좌측으로 한컵 반대, 해, 보세요. 오켄투션 이름보다 맛으로기억될어 싱글벌트 오켄투션 네안녕하시오 카스리얼입니다 승하십시오 오르막과 아파라미니 참고하세요 <웃음> 5번 유틸리티를 들었어요 레디? 슬라이스로 많이 나서 네, 네. 약 네. 네, 네. 네, 네. 네, 못 나갈 네. 같아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브로치 엔질로 불려 보겠습니다 사용해주세요 러브 한 미터 되면 좀 어렵고요. 좀 쉽지 않았어요. 음. 음. 드라이버가 안 짜게 되석을 니가 잤는 녀좀을 니가 잤요 녀석을. 니가 가 니가 니가 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니가 가가가 레디? 길 이렇게 잘 치지 못했어 실제 필드는 많이 안나갈 풀컵 최대한 붙여보세요 E aí 맞습니다. 하고 있어 2호 버파를 기록했고요. 안양 씨씨 9코스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하십시오 레디, 바람은 감안하세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o t e l s w e 좀 영향이 있는 a 같아요 l l I want you. You got it f r o 이 마지 마시고 편하게 생히하세요 건강 탈출을 잘하시네요. 코어 원인의 샌드 샘플 세리분은 58.1%입니다. 레디? 그럴 일은 없죠 사실은. 굉장히 유럽습니 스윙 응. 준비하세요 레디? 레디? 봉글이는 실패해서 커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더디를 못했어요. 보원 이틸리티를 습니다 바람을 보려 할게요 어떻게 쳐질지 몰라서 나랑 잘안는데 행운의 보기예요 실제 필드였다면 튕겨서 나올 수 있었을 요세요그것까지좀 약간 과한 눈을 가라앉는 거. 나쁜 매트를 사용해 세요내피자을못 해요. 네, 경기도에 있는 수도권 골프장 한양시 시를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s s m a 시 t See, she's y 여전히 힘은 안 빠지는데 너무 좀 마음을 놨어요 아직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 편하게 치세요 레디? 보고요 피칭했지 오랜만에 홀컵 comp 중앙에서 좌측으로 한컵 반을 보세요. 레디. 레비 오르막에 뒷바람이 불어니 참고하세요. 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드라이버를 너무 못 치고 있어요. 한번안나어요뒷바닥으로 거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9번 이언을 들었습니다 레디 자신 없어서 연습을 하고싶어요 레디 다손다 버렸죠. 숨이 나세요. 빨리 왼쪽이 있어요. 왼쪽으로. 아. 다 버리자. 중앙에서 왼쪽으로 조꺼 팔을 받습니다. 레디? g r a c i a 레디 잘 붙였어요 기에 출발할 가좀열렸습니다 홀컵 중앙에서 측로한컵 보세요 g a c i 핑거 괜찮요그러니피드가 <웃음> 아, 줄어드니까 이게 사람이 위축되는 거. 심각하 보겠습니다. 시도해 봅시다. 레 되길 바래요 Two, ready? 으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숨을 민세요 오늘 뭔가 마텐츠가 제가 만드는게 되게 재미가 없네으 이대로파팅이팅하세요 이리 제가 열이서 오세요. 방식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이렇게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오이나오는 거죠. 승청하십시오 네, 네, 레디? 아, 어. 리 조절하세요. <웃음> 좋아요. 맞는 느낌은 좋은데 리하십시오예디하는 판을 하시고 거리 조절하세요. 생각한 상황이 와버 <놀람> 여전히 슬라이스가 하습니다 여전히 이스가하 괜찮아요. 거무다어요는 아마 비가날다니양가 천천히 숨을 가세요 <놀람> <놀람> 네, 네요 팔을 겨우겨우 피어요 r 리 me... l e t 어 y Tiger, Tiger, Tiger, Tiger, t 레디 지 플레이한 거 봐서는 뭔가 코스가 좀 밍밍한 거 같아요 통화하는 분, 하십시오 레디 오르막 이쯤은 폭바람이라 왼쪽으로 흘러질 수 있어요 이상람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이이 의상주에서은식을 공통 위생요